되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좀 미진하다 이런 거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K성형외과 배준성 원장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여기 JK성형외과에서 3년 동안 안티에이징 관련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페이스리프팅을 하시게 되면 보통 한, 평생 한번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한번 했을 때 오래 유지하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이지만 좀더 젊어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한 번만 하면 다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하고 또뭐한 10년 정도 있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절개해서 또 개선이 가능하고요. 옛날에 좀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부족했다. 아니면 되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좀 미진하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술을 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까지 할수 있느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한번 잘해 놓으면 오래가고 잘해 놓으면 다시 할 때도 좋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